SBS 원종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앱 개발에만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절반 정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1억 원을 들여 개발한 숙박 어플리케이션 여수야입니다. 어행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K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맨인 블랙박스가 방송됩니다.